안녕하세요, 여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b l c c 에서 프링키 치킨이랑 프링키 치즈볼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만화만화해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가족들한테 조금만 남겼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